잘 보내고 계신가요? 소리 질러 야 소리 질러 <웃음> 제가 지금 라디오를 가는 중인데 비가 와요 무슨 일이없죠 옆에 관광버스 안녕 아빠 채널, 엄마 채널 뭘로 만든다? 89.1 메가헤르츠로 만든다 어떤 건지 알자 암튼 이제 12시부터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아니면 본인 차를 89.1MHz로 바꾸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어플 스마트 어플 콩도 있으니까 듣는 채널이 확실하시다. 그러면 어콩 다운받으셔서 혼자 개인적으로 듣는 것을 어떤 어떤 느낌인지 유람생 영어 써달라고 영어? 영어? <웃음> 갑자기? 어... You have to download 어플 콩 and listening my radio live. Okay? 들어야만 해. Must have. Must. Must. <웃음> bye bye.